내가 구요, 갈, 구요, 갈, 구요. 갈, 구요, 갈, 구요, 갈, 구요, 있, 구요, 갈, 구요, 요 구요, 요 구요, 요 구요, 요 구요, 요 구요, 요 구요, 요 구요, 요 2019년 5월 9일 스타터. 꼭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동하라 Follow Follow me 뭔뭐 소리야?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누구 있나요? 누구야? 야이스 했다. 누구 계십니까? 장난은 그만 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야 이거..? 헤이! 사람이면 나와. 아니, 데 잠깐만, 이거, 아니. 사람 아닌데, 잠깐만, 아니. 귀신? 사람이 아니구나. 거기서 뭐해요? 거기서 뭐해요? 올라와봐 거기서 뭐해요? 거기서 뭐해? 일라 와봐 고개 들어봐 고개 들어보시오 고개 들어봐 고개.. 고개 들어봐 그만 먼저.. 고개 들어봐 장난치 말고 하지 말해도 나 뭐. 자, 이러면 비쏘요, 나 진짜. 비싸부요 하지마. 올라와. 그만 만져. 자, 장난 그만 치고. 나아요, 모르요. 올라와봐. 올라와 보라고. 내가 들어갈까 라고. 내가 들어가. 얘들아, 나 믿지? 나 믿지? 여기.. 큰거 있다 떨어져 장난들이 심하네. 오늘 장난들이 이상 심하네. 저 선풍기 뒤에. 야, 즉나나 나봐. 나 선풍기 빛 내려서 지금 빛을 하면 안 돼. 나. 뭐야? 선풍기 오늘 미쳤네, 다들. 오늘 미쳤네, 다들. 오늘 장소 이거 좀 애매한데, 이거? 오늘 장소 이거 애매한데? 2층 봐라 마!! 얘들아 겨우 지금 2층 살짝 둘러봤을 뿐이야 겨우 2층도 아직 다못 둘러봤어 지금 그런데 시작한지 얼마 되도않았지한 30분 됐냐? 2층도 다둘러보지 않았어 2층 올라가서 오른쪽 한, 한 두방만 둘러봤어 지금 이래 불러 갔는데, 지금 벌써부터 여기 왜 이렇게 세졌어? 보이지? 나 보고 있었지? 더 이상의 자비스는 없다. 헤이 헤이 헤이 뭡니까? 일부러 나 기운 빼려고 그러네. 일부러 나 기운 빼려고 그러 그래 지금. 얘들아, 나 지금 일부러 나 기운 빼려고 그런는거 같아 지금 이거. 100퍼야 이거. 일부러 나 지금 기운 빼려고 그래 지금 이거. 나 기운 뺄려고그래지 봐. 어딨어? 어? 자, 화좀싹 키고 우리가 얘기를 합시다 인간적으로다가. 네?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도 합시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에 네? 아따 왜구요? 오 오메 구요구요구요 아따 오메 왜구요? 왜구요? 왜구요? 아따, 왜구요? 오메, 오메, 왜구요? 외국이형 떠들어, 아우. 여기 혼자 있는 거 아니지, 라 지금 나와보시오. 내가 무서워서 솔직히 못 가고 있어. 나와보시오. 에? 네? 내가 가요, 가면. 나좀 들어. 아예예 예, 예. 잠깐만 예 잠깐만 예 알았어 예예예예 예, 예, 진작에 말하시지 그랬어 예 진작에 갈꼬요 갈꼬요 갈꼬요 갈꼬요 갈꼬요 약한 망자가 없어 여기 지금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셨잖아요 진짜 주작이라고 믿길 정도로 주작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 기이한 현상들을 보셨잖아요 맞죠? 전에 없던 망자인 것같아데 내가 봤을 때 어, 전에 없던 망자가 새로 온, 떠돌다가 온 망자인데 뭔가. 기운이 엄청 세 다시 한번 말해보실라오? 다시 한번 말해보실라오? 지금까지 장난 다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다 이해할게요 처음에 그렇게 나와서 저도 좀 버릇없이 나갔는데 그 정도 했으면 된것 같습니다 이제 기운도 이상 센거 보니까 굉장히 무슨 안타까움이라든지 이런 게좀 한이 좀 많이 있는 같소 이제 그만 합시다 얘기 안하실라오 예? 어, 이 지켜보고 있는 거다 알아라. 왜 지켜보고 있잖아, 지금. 내가 하는 말다 들리잖아, 지금. 자. 댐비한테 드릴까라고. 댐비한대 드릴까라고. 일단은 댐비한테 드려볼게라. 생각 이 있으시면 담배 좀 태우시고 우리 얘기 한번 해 봅시다. 진득하게. 응? 여기 지금 따라온거 알아라 자, d m 베한대 드릴테니까 진득하게 얘기 한번 해봅시다 매매 드시면 한대 태우시오 자대비 얘기다 드릴 거라, 드립니다. 아잉? 그래도 이렇게 호되게 당했는데도 고맙지라 이렇게 솔직히 고맙지라. 뭐? 뭘... 아프? 아퍼? 아프... 아퍼? 아프... 어디가 아프시요? 이? 어디가 아프시게라? 일단은 여기 지금, 또, 다른 분도 계시잖아. 그 분은 누구요? 예? 다른 분도 계시잖아. 그 분은 누구요, 여기에? 아까 다른 분도 계시던가. 예? 예? 무슨 말인지 잘못 알아듣겠어요. 말을 조금 크게 좀해 주세요. 불편하세요 지금? 어디 어디가 아프신데요? 가다가... 투석 하다가.. 투석.. 이전에도 우리가 투석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 투석.. 무슨 정확히 투석인데.. 에? 네? 네? 혈액감? 여러분들, 혈액감이란 게 있나요? 혈액감이란 게 있, 있나요, 혹시? 암 중에 혈액감이라고 있나요? 헉? 예, 예, 예. 예, 좋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아주 좋습니다 예 예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분은 이 담배로 인해서 그나마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아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 일단은?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 그래서 뭔가 그런 것을 이렇게 좀 표출을 한것 같기도 하고 느낌에 하지만 이 내가 지금 둘이라고 했어 기운이 센이한 분.. 정확히 모르겠네? 어 누구 있는지 말을 안 해줬어 나는.. 나도 몰라 정확히 투석이 뭔지 혈액감이나 있는지도 몰랐어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들은 대로만 그냥 나도 들은 대로만 얘기한 거야 물론 망자도 거짓말을 하고 막 말을 빙빙 돌리기도 하고.. 언니 음 오빠들 여기 이 젊은 처자는 대화를 이끌어 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왔을 때이 모든 장난은 이 젊은 처자한테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오늘 처음부터 굉장히 쫄깃했습니다. 장난이 너무 심했어요. 하지만 이코리는 물론 뒤로 빠꾸한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부업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저는 지금 차로 갈까 합니다. 예 여러분들.